메리토이 안녕 여러분 오늘은 꽃과 사자를 그릴 거예요 시작합시다 색칠합시다 노랑 연핑크 핑크 연두색 빨강 u 꽃잎이 사자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